서 TV조선 뉴스세븐이 방송됩니다. 소소 대자연의 물로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소소 전기차 넥쏘.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 세 번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율로 사면 승을 해 이재명 대세론을 붙여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김웅 의원 씨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김 의원 측이 불법 집행이라며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중단시켰다며 김 의원 등을 막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주 이후 고도 직전,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영 국정원장의 만남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도 수사하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시선 돌리는 기만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형 유통센터에서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붕괴 조짐을 직감한 한 시민이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였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븐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세 번째 순회 경선지인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충남 충북에 이어 대구에서도 3연승입니다 그것도 세번 연속 과반 득표를 했는데 대세론에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네 대구 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날이 꽤 더웠는데요. 날씨였습니다. 국민 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지원금은 분란의 씨앗이 됐습니다. 계급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25만 원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자부심을 드린다는 총리의 말도 이렇게 풍자 대상이 됐습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여당은 달래기에 나섭니다.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 그렇게 한다면 한 90% 정도까지 될 것이다. 제가 취재 중에 만난 한 자영업자는 남들 빚내서 주식 투자할 때 저는 빚내서 가게를 유지했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고무줄처럼 대상을 늘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을 했다면 지금의 갈등은 없었을 텐데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레전드 뒤에는 항상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어 기본 이어서 와카남이 방송됩니다.